저는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주차장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또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피곤한데 오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버티시 힘들지만 직장인을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벗어나겠죠 사무실에 이제 들어갔다 와서 현장 나갈 준비도 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북대학교 뒤편에 통집이라고 엄청난 맛집이 있어요 어, 저녁엔 술집이고 점심 때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저 고등학교가 이 근처여가지고 이때 자주 점심 때밥 먹으러 오고 국수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뭐 오구구라고도 써 있는데 여기가 통치비 그거예요. 통치비 진짜 이름이고 인사 한번 해줘. 국수예요 국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 이 김치 환상이 환상 찰떡궁합 자 일단 먼저 저희는 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와 대박 김봐요 김김 모락모락 대박 환상 환상 비리지 가 않아 냄새가 구웠으니까 당연히 비린내가 덜해요 이거를 여기다 찍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혀요 너무 신나 <웃음> 저는 무사히 퇴근을 했고요. 아 맞다. 오늘은 내일 배움 체크카드를 가지고 전주에 꽃꽂이나 뭐 플로리스트 과정을 가르쳐주는 꽃 학원이 있어요. 예술 학원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오늘부터 수업을 배웁니다. 행복한 꽃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도 다 해소가 될것 같고. 80만원 짜리 수업을, 어 자비부담금 20%만, 한 16만원 조금 안 되게 결제를 했고요. 그걸로, 야무지게, 예쁜 꽃들을 만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또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가지고, 어 무슨 꽃을 만들지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3년 전에 했을 때, 이 꽃다발, 이 잡는 거 있잖아. 이걸, 뭐, 아, 이걸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아, 이 손, 손딱 잡는 거, 이 잡는 거, 이 폼. <웃음> 그거는 제가 못해요 꽃꽂이는 잘하는데 나 꽃꽂이는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꽃을 선물할 수 있다는 라 것만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꽃 선물하는 거 좋아합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집으로 가서 오늘 땀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 너무 더운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찝찝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Thank you. 라면이 너무 땡긴 거야.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왔어. 음, 걸. 야 저는 펜쳐는...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땡초 김밥. 앵초김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라면 크... 김 이제 집에 들어왔고요. 꽃 수업을 처음 했는데, 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꽃은 진짜 이뻤다라는 거. 일단 오늘 이걸 이쁘죠. 이거랑 이거. 아니 유칼립투스 이게 유칼립투스인데 이게 냄새가 처음에 조금 역했거든요 풀량이 좀세서 조금 역했는데 어, 오늘은 너무 좋았어 냄새가 뭔가 스트레스 좀 해소되는 어뭐 박하향이나 아니면 무 아로마향들 있잖아요 그거...처럼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정말 포장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송이꽃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만들었고요 이거랑 너무 피곤했는데 아, 포장지를 쌓지 않았을 때그때는 아, 정말 뭐, 막 뭐가 없는 거야 포장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진짜 이, 이쁘다니까 포장을 하고 나니까 너무 괜찮아 나는 오늘 행복하게 어, 꽃도 만질 수 있었고 아, 영상도 찍게 됐고 이렇게 조명도 받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지용입니다. 좋은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또, 아, 내일 아니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브이로그를,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니,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